석보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10초에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 하이베이현 맨위안현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면서 산샤댐 붕괴 위험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산샤댐 인근 지역인 칭하이성에서는. 며칠 전인 12월 22일 동지저 목요일 오전 10시 47분 2초에도 중국 칭하이성 궈러현 마도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12월 10일에도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여름이나 겨울이냐의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름 홍수냐 겨울 지진이냐의 부분이 아니고 결국 팩트는 산샤댐 이 붕괴설의 핵심은 그러한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산샤댐이 과연 현재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안전한가의 여부입니다. 산샤댐 붕괴 관련 위기설에 대하여 간혹 일부 비전문가들은 무조건 산샤댐이 여름철 홍수에 의한 댐 붕괴만을 주장하면서 여름만 되면 산샤댐 붕괴 설이 나올 때마다 여름이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주장을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현재 산샤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재 산샤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균열이 산샤댐에 현재 있고 이 붕괴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국 공무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이 테니탕 국장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팩트는 현재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현 시점에서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의 댐 중에서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결함이 있거나 잠재적 결함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전역에 있는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여기엔 산샤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산샤댐 주변 지역의 군발 지진과 화산 폭발 위험성을 조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은 현재 산샤댐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팩트라는 것이며 과연 그렇다면 그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이 파괴력에 의하여 붕괴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총 저수량 393톤의 이 산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집안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공교롭게도 이 단층 지대에 놓여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와 이 막대한 물의 함, 압력이 합쳐져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비결은 예로 2017년 6월 산샤 댐에서 멀지 않은 수천성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120여 명이 사망했고 두달 뒤인 2017년 8월에는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서 26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산샤댐 건설 이후 지진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 높아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자분들의 주장 이외에도 중국 국민들에게도 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또한 원전 문제도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 때는 양쯔강 하류의 이 9개의 원전에 이 직접적인 타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9개의 원전 중에서 2개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이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자들의 주장들대로 지진에 의해서 올 겨울 산사 때문에 붕괴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지진 사항을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